당신이 그 구원자? 구원자님, 오늘 경호를 맡아주실 미리암님입니다 미리암님, 가벼운 식사를 하고자 해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케나이는 곡창지대로 유명하지 음식문화가 발달해 있어 게다가 과실류도 풍부해서 달콤한 과일주가 가히 일품이라고 술은 좀 하나? 유리아님, 연합군의 클라우디아님께서 아련을 요청하셨습니다. 직접 오실 정도면 꽤나 급한 일이겠군요. 구원자님,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울게요. 그동안 메피와 식사라도 하고 오시면 어떨까요? 연합군의 클라우디아가 솔레이의 영원히 지지않는 태양 유리아님을 뵙습니다. 무사하신 듯하여. 그저 다행이군요. 불온한 움직임이 감지되어 공유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정명연합군 사령부 긴급회담을 요청드려요. 아케나인 대표 명물이라고 하면 이토스트긴 하지만, 알콜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 미리안님, 배낮입니다. 치. 여기 아크나인 시그니처 토스트 세개 감사합니다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 마모를 요리한 음식은 처음 드실 텐데 말이야 생각을 못했네요. 혹시 이 음식의 외형에 구역감을 느끼실까요? 생긴 건좀 별로여도 맛은 최고라고 소탈하고 평범해 보이는데 유리아님과 메피스토펠레스는 이 녀석을 상당히 신뢰하네 전설 속의그 구원자가 맞는 건가? 나는 어떤 유물에서 탄생했을까? 그걸 정말 이 녀석이 찾아줄수 있을까? 아 공이! 아 어쩌지? 너무 높이 올라가버렸는데? 고마우면 스담스담열 번! 네! 우와! 엄청 부드러워요! 빠르네요, 저분. 절대 평범한 목 놀림이 아닙니다. 그러게. 뭐하는 애지? 이 구역에서 내가 모르는 얼굴은 별로 없는데...